최대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최대값은 맥스로 구할 수 있죠. 가로 열어 주시고, 범위만 지정하면 가장 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맥스 대신에 large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는 large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콤마 1이라고 적으면 제일 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라고 적으면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맥스는 최대값만 구할 수 있고 라지는 최대값과 몇 번째로 큰값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n 이라고 하면 최소값만 구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가로를 닫으면 최소값만 구할 수 있죠. 라지와 마찬가지로 는 스몰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콤마 1 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값 min 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2 라고 적으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x, l a r g min, small 이 함수들은 시험치기 전에 간단하기 때문에 외워 주셔야 됩니다. 는 가장 큰 값과 두번째로 큰 값의 차이 값이라고 했죠. 가장 큰 값은 맥스로 구할 수도 있고, 라지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맥스, 라지 둘다 쓰라고 했으니까, 최대 값은 맥스로 구하겠습니다. 빼기 라지 범위 값에서 콤마 2라고 적어주면 두 번째로 큰 값이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90과 88의 차이 값이 2니까 정확하게 구해졌죠. 근데 문제에서 라지 하나만 가지고 구해라 그렇게 지시사항이 나오면 맥스 대신에 라지 범위 씌우시고, 콤마 여기 1을 적으면 똑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죠. 되돌리기 해서 맥스로 자동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끌어주면 값이 다 구해지죠. 파란색 범위가 한 칸씩 이동하면서 원하는 범위의 차이값을 구해줍니다. 순위는 랭크 가지고 구했었는데 2016버전으로 바뀌면서 랭크 함수가 두개가 추가가 됐죠. 기존의 랭크는 없어지고 일단 예전의 랭크를 보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평균으로 등수를 구하니까 평균의 값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평균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 밑으로 내려갈 때 이 범위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내림차순 가로 닫아주시면 되죠. 엔터 밑으로 내려주시면 가장 높은 점수가 1등, 2등은 1등보다 낮은 점수죠. 그래서 1등에서 2등으로 가면 93점에서 89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랭크, EQ를 쓰시면 랭크하고 완전히 쓰는 법과 결과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블클릭, 평균, 콤마, 범위 지정해 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내림차순을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밑으로 끌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값에서 중복되는 값이 없죠. 만약에 88, 90 인데 88, 90 으로 두 개의 점수가 동일하면 평균이 자동이 아니었네요. 89로 동일하면 똑같이 2등이 2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이점이 없죠. 근데, 는, 랭크, 에버리지를 해주시면, 평균, 콤마, 평균의 범위, F4로 고정, 콤마, 내림 차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치시면, 랭크 에버리지는 랭크 EQ와는 다르게 2등으로만 표시하지 않고 2등의 평균 값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2등이 만약에 3명이면 2등이 3등으로 표시가 됩니다. 2등이 2명이면 2.5가 나오는 이유는 2등이 원래 똑같은 중복 값이 아니었다면 3이었겠죠. 그래서 2등이 동시에 2명이면 2와 3의 합계 나누기 2를 해서 2.5가 됩니다. 그리고 2등이 3명이 되면 2등, 3등, 4등이라는 값이 원래 정상적인 값이었겠죠. 그래서 2, 3, 4의 합계를 구하면 9가 되죠. 9 나누기 3을 하면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순위는 랭크 EQ로 구하겠습니다. 콤마, 범위 지정해 주시고, 범위가 위에서부터 지정이 안 되면 아래쪽에서부터 지정하셔도 됩니다. F4로 고정해 주시고, 콤마, 0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0은 생략해도, 내림차순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결과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일 때는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나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는2021 빼기 출생연도 라고 했는데 출생연도는 08년이죠 LEFT가 왼쪽에서 글자를 가져오는 겁니다. LEFT 주민등록번호에서 두 개만 가져오면 연도가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엔터를 쳐주시면 2014가 나오는데 LEFT가 08인데 실제로는 2008년이겠죠. 그래서 2008년이 되려면 앞에 20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쌍 따옴표 20, 쌍 따옴표 해주시고, 엔드 연산자로 붙여주시면 2008이 됩니다. 그러면 2008년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엔터를 치면 20 0, 1, 9가 나오죠. 이건 2021년에서 20을 빼버리면 2001이 되죠. 2001에다가 다시 0, 8년에다가 1을 더하면 9가 되죠. 그러면 2001년과 9를 더하니까 2001년 하고 9가 더해져서 2, 0, 0, 1, 9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게 하려면 가로로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2008년이 되고 2021년에서 2008년을 빼서 더하기 1을 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14살이 나옵니다. 밑으로 끌어 주시면 되겠죠 카운트, 카운트 a 를 보겠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셀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 a 는빈 셀을 제외한 모든 셀을 셀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업료 납부자수 에서는 카운트 가로 열고 수업료의 범위를 씌워도 카운트는 숫자만 셀수 있기 때문에 납부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그냥 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카운트 a는 all의 약자죠. all 모두. 그래서 빈 셀만 아니면 다셀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엔터 치면 4개를 셀수 있는 거죠. 여기는 미납자수니까 납부자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count blank를 쓰겠습니다. blank는 공백의 개수를 셉니다. 4개가 되겠네요. 엔터 기말 점수가 90 이상이라고 했는데 조건이 기말이 90 이상이어야 되죠. 그러면 if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는, count if를 쓰시면 됩니다. 가로 열고, range는 범위를 말하는데, 조건의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말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criteria는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은 90 이상이니까 어, count if에서 조건을 적을 때는 반드시 쌍따옴표에 적는다 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90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90 이상인 사람이 이렇게 4명이 있죠. 이 사람이 90을 넘으면 자동으로 5명으로 변경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count ifs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를 하면 조건을 여러 개줄수 있습니다. 콤마 이제 기말이 90점 이상이면서 평균도 90점 이상인 사람을 카운팅 해 보겠습니다. 콤마 낭따옴표 크거나 같다 90 그러면 둘다90 이상인 거는 한명 뿐이죠. 그래서 1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90 이상이 되면 두 명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countifs로 바로 풀수 있죠. 는 countifs 가로 열고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라고 했죠. 평균의 범위를 씌우고 콤마 낭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낭 따옴표 콤마 똑같은 평균의 범위 씌워 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작거나 같다 아 미만이니까 작다만 해야 되죠 90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쌍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치시면 80점대의 학생 수를 셀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자료를 바꿔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도 함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count ifs를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count if만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count if로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셉니다. 평균의 전체 범위를 씌우시고는 count if, 가로 여시고, range는 조건의 범위죠. 평균의 범위를 씌우시고, 콤마, 조건은 80점 이상을 합니다. 크거나 같다, 80, 쌍따옴표, 가로 닫으면 80점 이상인 모든 학생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90점대도 카운팅이 됐죠. 근데 이 다섯 명에서 누구를 빼면 되냐면 90점 이상인 학생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4명을 셀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빼기 ctrl v 90 미만이니까 90 이상인 걸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를 90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럼 90점 이상이 다 빠져버리니까 90 미만인 학생만 남겠죠. 이제 엔터치시면 80점대 학생을 구한 겁니다. 앞뒤에 있는 공백은 트림으로 제거할 수 있죠. 이제 더블 클릭해서 앞에 보시면 S 앞에는 공백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공백이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도 공백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래서 는 len을 쓰면 문자의 길이 값을 알수 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시고 밑으로 끄시면 글자 수가 나옵니다. 여섯 글자인데 8이 나오니까 앞뒤로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는 트림을 쓰시면 앞뒤에 공백이 제거가 됩니다. 이제 len으로 글자의 수를 세어보면 공백이 제거되어서 8이었던 팀명이 6글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철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는 게 어퍼입니다. 적어주시고 맨뒤에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문자 전체가 대문자로 변경이 됩니다. 제대로 적어볼까요? 는, 트림, 팀명을 선택해 주시고 이 글자 전체를 대문자로 바꿀 거니까 어퍼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프로퍼입니다. 는 프로퍼 국가를 선택하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 치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됩니다. 글자 전체를 소문자로 바꾸는 건 로우어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글자 전체가 소문자가 됩니다.